지구온난화의 슬로건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이 소리쳐 외쳤으나 최근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자연재해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일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단 24시간 만에 화산폭발의 충격파는 한태평양 지역 여러 지역에서 많은 지진과 화산폭발을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부근의 해저화산이 2022년 1월 15일 폭발한 위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500배 이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계속 쓰나미 경보 방송을 한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에선 이번 폭발로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약 21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누리꾼이나 한국 교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하여 현지 경보 방송을 올리며 상황의 급박함을 실시간으로 전했었습니다. 오늘이 2월 10일이나 통가 화산 대폭발이 발생한 지 벌써 한달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이 일본 후지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후지산이 곧 대폭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외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화산폭발의 주요 징조 중 하나입니다. 300여 년 동안 쉬고 있던 후지산 근처에서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관동지역 이시가와현, 가나가와현, 지바현의 지진과 요코하마시의 지진운과 후지산 근처의 지진운 역시 후지산 대폭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통과의 화산폭발이 일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면 한국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통가 화산 폭발 직후 발생하고 있는 한태평양 조산대 지진들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은 이는 태평양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지만 통가 화산의 연쇄 반응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휴가나다 에역과 오키나와에서는 강진과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일본인들은 일본 침몰이라는 화두를 다시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포에 휩싸인 일본인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경계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 중 하나로 마지막으로 분화를 했던 것이 벌써 30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서양 화산학자들은 일본의 후지산 내부의 기압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언제든 분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